그러면 이제 그 농산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스승이 냐면은먼첨 농산을 한그 사람이 스승이 돼.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처님한테 기회를 받았는가 안받는가 부처님이 실제로 나타났는가 안 했는가?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못한다그 말이에요. 거짓말 못해. 그런 식으로 해가 지고 1200년 동안 갔단 말이오요 그냥 그래, 지금 이거 진짜 농산행이 개수기때에 나오고, 개수기때에 나오는 시에 말이오요 어? 농산행 하는 사람은 다 마안되면 부처님을 갖다 실제로 친진해가지고, 실제로 부처님이 직접 죄를 받았단 말이오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산행다 성취해가 있고, 1200년 동안 그대로 계속해 나오니까네. 그, 일본 사람도 신심이란 거. 그, 뭐, 우리, 뭐, 한국 사람 연때해서이건도 우리 한국 사람 양 것도 아니야. 참으로 신심이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제, 기록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도 무시, 뭐, 장사로서 한 것도, 한 것도, 한 것도 아닌 것이고, 사실 그대로는 이렇게 하는데, 1200년 동안 갔다 그대로, 이제, 100명이 말이오. 부처님은 어떤지, 에이? 또 대, 이아가 내려오면서, 어? 12년 동안 계 하는데, 금방 비교지만은 부처님에게 집 써보면 안 되는, 이저게 기회를 받아가, 이 말이오. 꽤2 0 12년 동안 용산하고 성취하고 다 이랬거든. 그런 거백미지이 계속 내려가고, 지금도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엇이냐면은, 응? 이것은 뭐, 한 사람, 두 사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전불교가다 하는 일, 전불교에서다한마디 되면 탐복하는 일, 1200년 동안으로 계속, 해가 계속적으로 부처님과 친절한다, 그 말이오. 그래도 부처님 돌아가시면 그만이나 갈까? 내가 못 본다고. 봉사는 눈 감고 한데 가있고, 아이고, 저 해가 또참 좋다, 밝고 좋다. 눈, 감, 감, 눈 감고, 문 감고. 에이, 미친놈 말이야. 나 이렇게 캄캄한데, 말이야. 뭐, 저환하한테 해가 무인 떠가 있어. 또그 소리와 마찬가지야. 어? 얼른 우리가 빨리 우리 눈을 떠가지고 어? 참으로 만든 말이야. 뭐, 절 하고 안 하고 할것 없이. 눈 바로 뜨면, 이제. 그 천재 뒤에 대해서도 그랬거든. 어? 회사 지휘을찾아가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깨측을가있고 영산 민생이 엄연 불쌍한거 영산 민생이 말이여엄연이 웃둥이 흩어지지 않고 부처님이 허허허 삼국수를 배운 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요 어? 그것이 뭐 하나 둘이 아니거든 하나 둘이 아닌데 요새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어? 부처님이 서상을 허허 흩어지 말이요 보고 이래야지 12년 농혈, 농사를 농산을 하고 하는 말이요 이것 말이요 어, 이것도 1,200년 동안 이러면서 어, 계속해 나오는 지금 산 진구가 신기네 이거 한 가지만 가더라도 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그만이 아니고 어, 사실이 있어서 언제든지 상 뒤에 기으면서 말이야. 기으면서 중생의 신심이 나타나서 설배주고 구제를 해된다그 말이야. 아직 말했나? <웃음> 지침 조금 나왔으니까 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응? 아까 말씀한 같이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내가 만들면 열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은 내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요 언제든지 말하자면 은 상주섭을 만다 이것이 고그 한가지만 가있고도 뭐, 보통 개인이 하는 것도 뭐, 혹시 말수는리지만은 비해 산업이 1200년 동안 기성되는 그건 누구든 예심할 수 없는 건, 이제, 예. 아주, 참 유명한 건, 이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 다음에 당 이제, 하시는 말씀 아니야. 부족 신통력이 야마안 모든 신통력을 부족하거든. 그래서 광수 지방편이야. 어? 보험품 있는 사 아니야. 널륙우지에 방편을 갔다게 땅다가 말이야 시방제국토에 만드시방세계 한국토에 무철 불행신이요 어? 어느 땅 어느 곳 어느 나라치고 만드는 현실은 안하 곳이 다그 말이야 청강아주도 청강월이야 어? 그냥 천 개고 만 개고 해만 달만, 달만 뜨면 만져면 강한 참부터 뭐지 강분이 전부 다다이다 있다가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시방세계 어느 곳 어? 어느 나라 그 없이 말이야 현실은 안하는 곳이 없어 중생이 못 봐서 그랬지 중생이 못 봐서 그랬지 현실은 안하는 곳이 없단 말이야 그 함께 그것이 이제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은살인는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어? 그만이 아니고 돌성취해가지 말이야 모든 골을 다 해탈압이고 국인열반날를 얻어빘거든 얻어빈다 얻으면 영원한 자유가 생긴단 말이야 영원한 자유라는 것이 일시적인 말이에요. 현실적인 신실,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고 미래를 다 들은 자유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만 말하자면은 예수같은 사람이 부활한 거 왕가같은 사람이 에? 죽인 제도 그 뒤에도 또 돌아다니면서 죽인 사람한테 임금한테 편집구정하고 하는지질 그 아까 그자공률로 비행이 말이오 이것은 도를 갖다가 성취한 건 도로를 한건 아니지만은 말이오 그것도 사, 사람이 누구든지 죽으 그만이 아니고 어? 몸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걸 갖다 입주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꽤 우리 불교와서는, 부처님 항상 계시 일에서 참말로 설법을 하지 마는 말이요. 어? 방편으로서 는제 어, 죽었다 가시기도 하고, 살았다 가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제, 오자, 현대적인 산징으로서는 비회산에서 12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핸드 오는 농산에, 응. 처음에 입주할 때, 부처님께게 직접 많은 기회를 받아가 있고 말이요. 농산이들어하는거 말이요. 이런 의미로는 사진이 있는데, 부친이 돌아가는지 그만이다. 내가 만드는지 해못 본다고, 깡깡만 깡깡만 서러워한 해도 그리 말할까, 모지냐, 이 말이라. 걔도 이긴전비 캐르바, 연대티전에. 대부분에서, 대부분, 대부분, 대법관 세 사람하고, 뭐, 뭐, 법원 남아, 법원장들이 모양이라그거 판사들 뭐 법원장들이 한 7, 8명하고, 한 11시대 가이고, 이 사람이 막,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막, 막, 르고 막, 쫓아, 억지록 막,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 뭐, 대법관이라 무서워 그런 것도 아니고. 저게 그래 뭐, 하도 그렇지 않걸, 임마. 그, 쪽 도자인들 다 왔다, 저렇게, 다 했네, 임마. 무슨 원인일건데 그, 체민이라도 그, 지주로 한, 한, 한 사람들이, 부법심이 아니냐. 어? 부법심, 이거 삼촌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것도 말이, 말이 나는데, 한칸 바쁘고 이런데, 이래서, 이거, 침, 계속, 꼭할 말이 있어, 물어볼 일 있어, 어떻게. 아이고, 뭐, 당신들, 저기, 대법관부터 뭐, 이제, 판사들, 이런 사람들, 부업칭 하면은, 그, 뭐, 법이 안 걸리나? 그, 저 있었단 말이야. 하나만 꼭 말씀드려야 돼. 그, 뭐, 뭐신다, 모신다 이렇게. 저기, 그, 치명치기 만드는 치명서, 와일상자, 이렇게. 그, 대북관, 딴거아입니다신민이니다 그 저거도 불교 관심이 있고, 불교는 있는데, 해탈이 26개, 뭐다, 뭐다. 해탈이 2이지 뭐다. 그, 럼 불교, 해탈이 없다 하면 불교 전부 거짓말인데. 아이고 그렇게 마만 믿으려고 안 믿어진다 이겨 저 부처님이 당한 단탈 말이야 부처님이 혜탈이 그건 뭐인데 안 믿어진다 이겨 안 믿어진다 이겨야 그래서 우리가 불고 염치하고 우리도 그래도 뭐 체민께나체민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불고에 염치하고 신임이 안 된다 그러나 시위 으로 가서 참마 인사를 드리고 해탈이 있는건데 그거 참모르겠고그때에 때. 그래 이왕 덜하신게깐 난게 법은 당신네 안게 불고에 신심한 법은 법대로 당신네 이제. 저기, 척이, 저기 하고 말이오. 그러면 해탈에 대한 얘기 좀 하겠다고. 그이기쭉 해서 해탈에 확식이 있는데, 이 해탈한 것은 뭐지? 보통 보면은 생사한테 연기 연별이 생사요. 생각 일어나고 생각 없어지는 이것이 생각, 생사이 말이오. 생각 일어나고 또 없어지지 않 이것이 해탈, 이것이 생사, 연결명 생, 생각. 이거 없어지는 말이 이것이 해탈이지 말이오. 무신, 뭐, 뭐, 뭐, 뭐, 미친 사람 매일만드니 죽은 뒤에도 져야지. 그, 이 부패살 그, 그, 그 듣고 죽는 데 없어. 그렇다 그렇다. 부패이 그것도 실제 방편설이야 중력 져야지 위해서. 아, 그런 사람부터쎄거든 쎄했단 말이오. 그연기영멸이생산는그 말도 오란 말이오. 어? 연기영멸이란 어떤 그 생각이 없으면 생사가 없다고 말이오. 생사가 없는데. 연기영멸은이 생각이 철두철미하지 제팔 아리아만 드된 근본 문명, 미신 문명, 어떻게 연기영멸 한까지 다 끊어지면 그때가 완전히 헷갈이오. 미래주의 다들 꼴만 자기 자식 합시다 말이니 그, 영기영미이 생사, 에, 저기 생산하는 거, 영기영민만 끊어진 만해다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그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갖다가, 좁게끔 해석을 해도 되거든. <웃음> 현재는 몇 시간 동안 노마가해석하려는단 말이야. 그것이 아니야. 아? 내 죽은 뭐라고, 막 이제 죽고 난 뒤고, 영원 토록 영원 토록 말이야. 아? 영기영미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참으로 만드는, 이제, 돈이 망상갖다고 하는, 이제, 끊을 것 같은 다다한 말이야. 실제로 용을 뚫는게 되기도 하도 우리는 해탈할 수 있는 것이라 그 그래, 이런 인자 우리가 인자 참으로 어? 불교를 믿든지 중지든지 말이야 신도 지든지 불교를 믿는 거 아니야 믿으려면은 불교 근본 목표가 뭐어디거 있는 그걸 좀 알고 믿게 이게 문든 문 망하지 원앙 소리만 따라가지 동으로 가지 서울 반지 뭐뭣 천지는 모르고 따로만 뭐 가다보면 가도 어디 가서 저 똥굴지도 체박이고 흙수도 체박이고 엉구리도 쳐박하고 그리 그래 죽기도 하고 말이오. 빈를안쓰한다고 말이오. 쓰했는데그 우리 그 불교 근본은 어느 곳에 있는면은 생사 해탈했는데 해탈하는 것은 영원한 자유지. 해탈하는 자유라고 말해도 영원한 자유지.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다. 그말이 이게 일시적인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 것은 영원한 자유라는 것은 생생체골를 통해서 말이오. 삼시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인데 그것은 지금 내가 여러가지 시기를 들어간 이 얘기한 대로 말이오. 의미한 사실이지. 일쪽은 뭐~ 저~ 저~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다 그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부처님 말이오 실질적으로 영원한 자 영원한 저~ 여기에 대단한 거 없을 것 같으면 자유란 거 없을 것 같으면은 엄마 부처님 믿고 뭐~ 기어이 뭐~ 고생하고 뭐~ 수도한다 해서 자꾸 중라고 뭐~ 욕구 살수 뭐~ 있어 목숨대로 뭐 묻고 허심대로 하고 마음대로 말이오 쪼끔 이런 지들이지 모든 놈들이 뛰놀다 하면 뭐 죽고 마음은 그만일 것 같으면은 뭐~ 이래도 그만치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 죽고 난 그만일 것같으면 뭐 마음대로 어떤 인마는 저기 이걸 놀다 죽을 게지 고생할 거뭐 있냐 말이야 이것은 무엇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우천지 자유 영원한 혜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 다이시하모모성으다 천재노루 다하고다 뭐, 만중 천장노라가 순추왕진단 그래 암만 천재로 우천자가 되었게 죽고 나면 그만이다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만이 아닌 거 영원한 자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천재도 내피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영원한 자유 구경 우천지 낙말이오 어? 이 참다운 해탈 이것이 없으면 말이요. 불교도 거짓말이요. 아까 이제 예수 께서 말하는 그 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 의미는 사실 없으면 예수가 참 예수 줘서는 큰번 실질 거짓말 하는 것말이오그좀 야바고 협잡이다고말이오그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예? 우리 인생 문제에 가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 문제가 제일 크거든. 지금 저 문제인데. 예? 상로병사를 다 어떤 문제 해결했다고 하면서 죽고 난 뒤에 그만일것 같으면 죽을 사닿 문제 해결못한거 아니냐, 그 말이요. 어? 또 그만되면은 예, 상로병사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건 죽고 난 뒤에도 완전한 자유가 성립돼야 되거든. 성립이돼야 되는데 그거는 모든 사실을 가고뭐 이렇게 때가 있으니까네. 그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짓 그걸 목표를 삼아야 돼.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웃음> 나가 눈이 어둡고 뭐 몰라서 그런지 그건 나를 소진 말이야. 비구 비군이 뭐지 뭐뭐뭐뭐뭐 강원도 떼고 뭐 솜방대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신도 뒤고뭐 저리 땅에 쪼개생했어 나도 참으로 말이야 생사 해탈리위 해서 북에 민사람은 나는 별로 못 봤어 그래 있는가 맛있는가 아 아니 누가 점점 거짓말 점좀 나빠가지고 저는 뭐지 저 저기 노인 저, 저 노, 노인은 연한 마이 하고 말이야 좀 가신 애 하나 앵기 말이야 당장 갈린다. <놀람> 니 <목소리> 네 거짓말만 해, 임마. 싫지요. 어? 돈 가신데 하나 하 그전 내가 그렇게 했어. <웃음> 해방하기 전에, 누누가 봐봐. 요새 수자라는 게한 200명 된다고 하는데, 논 저게 좀 하고, 한, 연한마리씩쭉 하고, 한 2천마리 하고, 말이야. 가신데 한 200명 한마 수자 씨도모르고 희한한 땐올리다딱이렇 했어. 이게원미이야 아, 논 저게 좀1한마이씩 하고, 가시네를 하나씩 두고 한 번에 속관이 더한 거 같냐고 그럼 수저 씨도 음식관이 아니는 게네 그냥 청단지 보게 될 게네는 게 걔가 다봉신심만 갈게요 렇게 몰라 표범심만 그뭐그표봉심만매내생각에 그, 노는 필요없지만 가시네하고 니 천장 집에 갔는 가시네 좋 가시네 있으면 표신심 우익이 막 휘트티비로 가는 따로 갈게 가시네 따로 갈게아이음아 그렇지 우리야그 집이 이 얘긴데 한 일도 있는데 있는데 말이야. 지금 하 머리를 깎고 와서, 아, 머리를 깎고 와서 공부한다고 뭐뭐일사지만은 참으로 생사, 해탈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이에요 생사, 해탈 일념으로 저리 가서 공부하고 사는 사람이 이게 제대냐 아기라 볼라치면 뭐첫 번째는 생사, 해탈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제 공부하지 않다도 조금 무의무지하고 말이야 좀말이좀 하우 쭉 오자상 막 이렇게 달리고 저렇게 달법 품도 바뀌다가 모았다 하고 뭐또 근심 또 뒤도 바뀌다가 모다고았다고만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달리 초록가리고뭐 신주 개물가고 말이야 생사했다는뭐난쭉 그만인데 그래서 끝까지 말이야 참으로 많은 생사에탈리기 위해서 예? 공부하는 사람은 참을 예루봐예루봐아 예로 예로 저놈 단단히 집좀찍거나 아. 니는, 저, 너는 아이가고 가시내면 하나씩, 대체 좋은 거. <웃음> 그게, 보면은, 이, 이제, 그제를 보면, 중대인 뽑 보면 그렇거든. 중국은 어떤, 이제, 인간 시리즈총이다. 저리 한건 뭐였냐면, 중국 말이야. 사회에서 실패, 뭐한 사람, 뭐한 사람, 뭐한 사람, 뭐, 어떤 사람, 한 사람, 사람 많 사회에서 못 살린 사람 많지.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돕피죠 어, 지뢰지도 말이야. 그래가고 저리 쓴 거지. 밤 <목소리도> 예, 어서사생대자고 사람들이 저리면 겨울가 같은 배비를 좀먹고꼬 뭐꼬 사는 시기라 그러 그거 무시노지 뭐, 그다음 조금 애라도 틈만 나가 있고 좀 편하게 살고 말짱 여러 개다빠져나가더라고다빠져나게거요 그전에 또여자들도과막중경 사람 보았지만 요새 보면 이 처녀 아들 가신 아들들 중경하 아들들이 있는데 몰라 지내면은 다고 나한테는 쩌기 난 사람 그럼 나한테는 쩌는사람 그럼 또 지진이 못 나가 인 말이야. 지진이 못 나가 니 이것도 시도 못간 사람 말이야. 비밀들또항의해라 <웃음> <김유정도> <웃음> 하야 무지저니 네 역사부터 내가지저니 네 저거 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웃음> 그런 게 실제로 보면 되게 그런 게 많았어. 이 해방전만 해도 보면 되게 그렇거든 그러고 남자도 그런 사람이 많았고 말짱. 가위에서 만든 이리도 못 살고 저리도 못 살고 하루 정도 들어온 사람들 말이 이런 사람들 많고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걔 요새는 보면 요 조금이 좀 달라졌어 사실로 그래자 이거 뭐 이거 시에도 불렀지 뭐 대학도 나오고 주집이 좀잘사 있나 그랬뭐 거짓말을 까지 말이야 괜찮을로 성불해도 해보, 해보겠다고 뭔살아 들어온 아이들이리 그런 혹들로 있기 있는 거지만 보은 며칠 가냐 이기야볼땐 조언이 며칠 갈란 거또 무슨 말이야? 조언이 며칠 갈란 거 말이야 어디 좋은 기회만 있으면 사실 그래 좋은 기회만 있으면 말이야 가신 애들 보시면 안 그렇나? 딴것보다는 제일 그남자 그게 뭐, 제일 애름 기도 가신 애들 은 뭐지 좋은 웃든지 뭐 훌륭한 웃든지 뭐 남자나 거기 뭐 천번째로만 드면딱눈 감고 있다도 어쩌다 보면 어찌 그런게 비운 말이야 그러 환자라 해가면 눈이 희트리지 그만 따라갔던 거또 <웃음> 아. 뭐 무슨 말이야 그렇거든 가신 애들 보고 따라갔더니 그런 꽉 찼다가 말이야 꽉 찼는데, 나가 허물을 하는 거야. 그건 원인의 근본이 우리가 불교 중노를 한 보통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라. 참으로 생사해탈이 근본이 깨어지지 그게 알그때뭘뭐 자꾸 따라간단 말이오. 잡평이막 따라가죠. 요새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비상시 아니냐, 비상시거든. 군인이 막막막총 칼로 내고 아이고 막 보따하는 마음 어떤.